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소매점에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벌써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전세계 소매업체에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보여주는 사진은 레딧과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외에도 10월 8일에 녹화된 언박싱 비디오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콘솔은 뒷면에 헤일로 인피니티가 눈에 띄는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11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첫번째 공식 게임 플레이 데모를 실현한 후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출된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언박싱 영상을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이 영상은 10월 8일에 녹화된 듯하고 이 영상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볼수 있습니다. 이영상의 원본 영상은 삭제 되었습니다. <놀라> pasó más g r o s o f que nosotros en esta vuelta. Tenemos tres. s a i e n d o u c h e t o n c e s la para de las paras. aquí Tenemos serie de aquí. Hay una XK, el contrato había con pelo, pero no i e n s o u h a a o cable d la luz, el HDMI 2.1, que se ve que la raza. q t nada, m o s o m p e s i e n t e p r e n prende p r n 이 액시액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콘솔은 지금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니 누군가가 창고에 있는 재고를 훔친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참고로 이 엑스박스 시리즈X가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세계의 인플루언서들에게 배포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콘솔과 게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X는 공식적으로 11월 10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리즈S는 미화 299달러 시리즈X는 이와 499달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